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월 25일날 업데이트 되는 그랑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벽 5시부터 1시까지 총 8시간 진행되게 되고요 주요 내용은 신규 캐릭터 준의 추가와 그리고 신규 강림전 증발자 바르바톱스 그리고 게임 컨텐츠 및 시스템들의 개선 그리고 버그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점검으로 없어지게 되는 6가지 이벤트 꼭확인하시고요 소배서 퀘스트, 그 다음에 첫결제 프로모션 어요거는 오늘 구매하셨거나 그 전에 구매하셨던 분들은 원래 3일 동안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이걸 점검 후에 한 번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리스탄과 하데스의 고대 확률업 웨폰 끝나게 되고요 아티팩트 확률업도 끝나게 됩니다 자 신규 캐릭터 인형사 준이라고 새롭게 나왔거든요 자 모두의 예상과 달리 어둠 속성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캐릭터의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인형사 준은 어둠 속속의 원거리 마법 공격입니다 물리 공격 아니구요 그리고 천재질의 방어구를 사용하는 캐릭터입니다 세리아드, 큐이 이두 캐릭터에 이어서 세번째 원거리 마법사가 생기게 된거구요 이번에도 오르타와 똑같이 그냥 바로 캐릭터가 열려있는 상태로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팀 편성에 들어가셔서 바로 준을 꺼내서 사용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오르타가 처음에 등장할 때처럼 준도 등장하면서 이벤트 캐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수상한 소녀의 인형극이라는 이벤트가 나오게 되고요. 어, 이벤트 기간 자체는 4월 2주차 정기 점검까지입니다. 4월 2주차니까 여기 적혀있는 4월 8일 어 1주차가 만약에 4월 8일날 업데이트로 예정되어 있다면 어 2주차인 15일까지고요 4월 1일날 바로 업데이트하면 은 8일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주차까지 생각보다 널널하지 않습니다 2주 정도? 한 2주 정도? 그저 께렇기간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르타와 똑같이 AP를 소모해서 던전 도는 형식의 이벤트일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아티팩트와 그라운 폰도 12종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준 전용 아티팩트인 비탄의 성기사가 추가됩니다 이벤트 던전인 수상한 소녀의 인형극에서 획득할 수 있고요 저번 오르타와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옵션은 그렇게 확 좋지만 않고 좀 어중간한 옵션으로 나올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인형술사이다 보니까 그랑비폰 스킬로 소환하는 이 소환체가 어, 몬스터를 좀 자연스럽게 공격하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 해당 사항은 아마 큐이한테도 적용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준은 알등급 슬픔에 이진 강대, 그 다음에 보물 탐색자란 이렇게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장착한 상태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팀 편성을 통해서 마지막에 있는 준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두 개가 저항물폰이라면 은 조금 더 이제 모으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신규 강림전이 효곡의 징벌자 바르바토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어, 생긴 건 카르마고요. 색깔이 보라색이라서 어둠 속성인 줄 알았는데 바람 속성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쌍둥이 해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강림전이고요 이번 강림전은 AP를 소모합니다 AP 60포인트를 소모해서 하루에 한 번만 클리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대 5인까지 참여 가능한 던전입니다 그리고 이 바르바토스를 처차게 될 경우 쌍둥이 해협에 도감이죠? 몬스터 도감 쌍둥이 해협에 레이드 등급 몬스터 하나가 언락되게 되고요 출연 시간은 모모와 다릅니다 어, 평일 둘말 같은 시간인데 1시에서 2시 한번 9시에서 10시 한번총두번 등장하게 되고요 기존의 모머는 1시, 6시, 9시 총 3번 등장했는데 바르바토스는 두번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바토스를 공략할 때 낮은 확률로 뇌신 바르바토스 아티팩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아티팩트는 지금 도감에서도 미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효과는 상성 데미지를 올려주는 아티팩트입니다. 이미 SSR 등급에 상성 데미지 올려주는 눈의 아이라는 이 아티팩트가 있는데 같은 능력치이지만 어, 퍼센트가 기본 퍼센트가 다르네요 눈의 아이가 3초월을 찍어야 24%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르바톡스는 1초월부터 바로 24%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극한의 효율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또 새로운 아티팩트가 생겼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보상으로는 낮은 확률로 뜬다고 되어 있고요 어, 남은 HP에 따른 보상도 달라집니다 어, 기본적으로 작게 될 경우는 조각 4개를 받게 되고 피가 50% 미만일 경우에는 조각 2개 50% 이상일 경우에는 바르바토스 조각 1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림전 자체에서 1등을 할 경우에는 보상 상자 3개가 추가되고요. 2등은 2개, 3등은 1개 이렇게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 뇌신 바르바토스 조각은 총 100개를 모아야지 이 바르바토스 아티팩트로 교환이 가능하고요. 강림전 보상 상자 안에서는 성목의 열매, 토벌 티켓, 선멸 티켓 심면의 티켓, 그 다음에 결투장 티켓 중 하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모모도 입장이 10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파티, 파티를 한 상태에서 다 같이 친구와 함께 강림전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아이템이 추가됩니다. 저번주에 얘기가 되었었죠? 실록의 그랑주얼이 새롭게 생기게 되고요. 어, 내용이 정말 궁금했었는데 지금 상품명은 총네가지가 추가되었고요. 그랑메폰 매주 한개씩 바꾸는 것처럼 아티팩트도 매주 한개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티팩트는 저항 아티팩트라는 함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개짜리로 과연 교환할 필요가 있을까 좀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음산한 아티팩트 상자라고 다섯 개 이 상자 한 개를 바꾸는 게 있습니다. 주간 10회 교환 가능하고요. 이 음산한 아티팩트는 강림전 보스 아티팩트를 모두 포함한 한마디로 SSR 등급의 모든 아티팩트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부 전부 다 들어있는 거라서 확률적인 문제로 굉장히 어렵고요. 과연 이 다섯 개의 가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항을 갈아서 다섯 개 모았는데 저항 한 개가 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애매하고요 그리고 실록의 그랑주얼 1개로 바르바토스 조각 5개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얼 1개로 그랑주얼 350개로 바꿀 수도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경험치 물약의 사용조건이 변경됩니다 기존에 레벨 제한이 있던 경험치 물약의 레벨 제한이 삭제되고요 레벨 69의 이하 캐릭터일 경우는 경험치가 올라가게 되고 70 이상의 캐릭터의 경우는 CP 포인트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이 CP포인트 1포인트씩 올라가는게 아니고 잠재능력 보시면 은 여기 게이지 보이시죠 퍼센트 이게 CP포인트 1포인트를 얻게 되는 경험치량인데 이 경험치량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벌전 어려움에 도전하게 되는 조건이 6-3이었는데 어, 완화되어서 5-27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결투장 부분에서는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반복 도전 기능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챔피언 리그에서만 무작위 매칭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밑에 리그에서는 이 반복 도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브론즈 3등급에서 다이아 1등급에 연승할 때 획득하는 점수 보너스를 아래와 같이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자, 퀘스트 부분에서는 트레저 왕국 퀘스트 반복 진행 중에 실패를 하더라도 자동 진행이 유지되도록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인 퀘스트, 서버 퀘스트의 챕터 진행도 보상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모두밖에 기능이 추가되고요 어, 채팅 부분에서는 길드 채팅에 로그아웃 상관없이 무조건 이 로그 채팅 로그가 계속 남아있도록 개선된다 하고요 채팅 확인을 위해서 스크롤 할때 해당 위치에 고정이 될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내가 스크롤 이렇게 내리다가 누가 채팅을 치면 은 바로 맨 밑으로 내려갔는데 어, 그 불편함이 개선되었고요 그리고 채팅창을 열었을 때 이제 뭐 해방 스킬이나 왕구 퀘스트 완료 그리고 친구 접속 알림 등등 떴을 때이 채팅창이 닫히지 않도록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모집 시스템 체크박스가 항상 접속할 때마다 초기화 됐거든요 드디어 이 부분 저장한 상태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자 도감에서는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됨에 따라서 획득 보상 다이아가 새롭게 또 추가 됐고요 그리고 가방 최대 확장량을 700칸에서 1000칸으로 또 늘어나게 됩니다 시스템 부분에서는 포토모드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어, PC버전은 일단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포토모드 상태에서 휴대폰을 기울여서 세로모드로 하면 은이 세로포토모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로모드의 경우에는 채팅, 알림, 파티초대 팝업 등 이동패드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세로모드로 찍게 되는 이 포토모드 과연 어떤 뷰가 만들어질지 또 기대가 됩니다. 이벤트 부분에서는 친구 초대 이벤트에서 초대한 친구를 원할 때 이제 출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요 어, 이게 누구를 저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청해두고 접속만 유지하고 플레이 안 하시는 그런 악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원할 때 출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신규 유저분들도 친구 초대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PC버전 안에서도 구글, 페이스북 연동하기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은 오류 부분입니다. 아, 여기 있는 오류 부분들. 솔직히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겪은 오류 중에서 컨트롤 F를 통해서 한번씩 검색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중 중요한 그랑메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 이거는 봐야겠죠? 자, 헬리오스의 선스피스킬의 브레이크 효과 수치가 어, 타수에 따라 다른 현상이 수정된다고 합니다. 자 타수에 따라 달랐다는 것은 어, 계속 타수가 늘어날 때마다 어, 브레이크 수치가 뭐 줄어들거나 아니면 더 늘어나거나 했었나 봅니다 이건 정확히 어떤 오류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타수에 따른 변화가 수정되었다 하고요 다음은 제르카의 해방 스킬에 관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스킬의 회피 증가 수치가 30%이나 20%를 표기됐던 이 현상이 수정되고요 해피 증가의 지속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현상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리우스의 해방 스킬 사용할 때 연출 장면에서 어색하게 출력되는 현상, 요 대머리가 되는 이 현상 수정됐다고 하고요. Q2의 사마엘 변신 후에 이동이 어색한 부분 현상 수정됩니다. 어, 밑에 거는 이제 스킬 설명이 부족한 내용이 추가된다고 하고 효과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대상은 아그니, 바라크, 누네트, 그 다음에 체르니, 바르사, 이렇게 추가되었네요. 자 각종 컨텐츠별로 이상한 현상들 나왔던 오류들 다 이렇게 많이 많이 수정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리스트로 보니까 와 진짜 버그 엄청 많았네요 야 이거 진짜 확인하기도 힘들다 이거는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바로 방어구의 그 옵션 재설정하는 기능 그 기능 분명히 추가한다 했는데 어, 이번주에는 추가되지가 않았고요 지금 그랑사가 측에서는 3월 다섯 번째 주를 또점검이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다음주 수요일날 나머지 부분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이란 거는 신규 서버와 바로 방어구 능력치 재설정을 말하는 건데요 이 두가지 부분은 아무래도 다음주 수요일날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요약을 하자면은 신규 캐릭터가 추가되었고 신규 강림전이 추가되었다 이 두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규 캐릭터는 모두가 땅 속성이 나올 거라고 했지만 어둠 속성이 나왔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한번 업데이트 끝나고 또 어떤 이벤트가 추가되는지 그리고 준의 그랑운 리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드디어 q 이의 보물찾기 모든 쿠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 쿠폰을 입력해볼게요 두 개씩 나오게 되었죠 자 둘다 300다이아씩 들어있습니다 과연 과연 마지막 SSR 그랑블 폰에선 뭐가 나올 것인가 자 30개 다 채웠습니다 와 진짜 길고 길었다 언제 다채워했더니 오케이 받았구요 후편이죠 바로 열리나 과연 아물아 아, 물은 좀 그런데 과연 여기서 뭐가 야 이거 아이 샤다. 아이 샤 아, 아이 샤 아, 이한 달간의 노력이 아이 샤라고? 아, 좀긴 빠지는데.